네, 이번엔 제가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볼까요? 자 빨간색 카드, 노란색 카드, 파란색 카드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나왔고요. 자 카드를 이제 열심히 섞어서요.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카드를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주사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죠? 그러기 때문에 1, 2, 3, 4, 5, 6 자,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2가 나왔습니다. 2 자, 가운데 있는 이 카드입니다. 이 카드, 음, 제가 볼 때는요. 이 카드는 아마 빨간색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자자자자 네! 빨간색 정답이었습니다.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조금 난이도를 좀 높여 볼게요 난이도를 높이는데 어떠냐 바로 예언의 카드 자 미리 이번 게임의 결과를 미리 저는 여기다 예언을 해서 스크래치 카드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카드를 분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요 자 카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요 아까와 같이 123456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두 장의 카드에서는 홀짝으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. 네, 1입니다. 1. 자, 첫 번째 카드. 네. 감사합니다. 제 카드가 되겠고요. 자, 이제 두 장의 카드가 남았는데요. 자, 우리 관객분께서 가져가게 될 카드는 어떤 카드가 될 것인가? 네, 홀수입니다. 홀수. 자. 이 카드가 선택되었는데요 자, 이 카드는 관객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드 하나만 남았네요 하나 남은 건 옆으로 네,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스크래치 네첫 번째 스크래치에는요 나라고 적혀있습니다 나 바로 접니다 저는요 무슨 색이냐 네, 저는 요 이렇게 파란색을 선택했다고 나옵니다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짜자잔! 네, 파란색 예언, 첫 번째 예언은 성공했고요. 자, 두 번째! 자, 두 번째는 유! 바로 관객분입니다. 관객분께서 뽑으신 카드는요. 자, 무슨 색인가? 자... 관계분께서 뽑은 카드는요 바로 노란색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셋 짜잔 노란색 두 번째 예언 역시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마지막 예언 봅니다 자 마지막 나머지 나머지 요거죠 자 요거는요 짜자잔 자 보나마나 빨간색 빨간색입니다. 빨간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색 올라라.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예언이 성공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